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햇살 가게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수양미, 백진주, 찰진쌀 이렇게 구매하러 들어오셨을 텐데요. 행복이든 경기미, 추창쌀 어, 구매해 주시러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 5분만 잠깐 주목해 주시면 요약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 도 구매해 주시면 돼요. 어, 여러분 백진주쌀은 어, 일반 맵살 중에서 가장 어, 찰진 쌀입니다. 그래서, 소양 어, 어, 일반 맵살 중에서 가장 찰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일반, 어, 분들 중에서, 특히, 성인분들, 일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속이 편안하다고, 어, 요 백진주를 많이 주문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 같은 경우, 일반 성인보다 약간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 찰진, 백진주사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왜요? 예. 그,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쫀득쫀득한 이거 벤직순사를 많이 좋아하십니다. 어떤 분들이요? 예, 주로 남성분들이요. 많이 주문하십니다. 예. 그리고, 수양미. 요, 수양미는, 어, 햇살들이 어, 화성시 대표 브랜드입니다. 대표 브랜드를 달고 있는 이유는, 예, 화성시에서, 아, 이 쌀은 맛있다. 보증하는 그 쌀입니다. 어, 대표 브랜드 아무나 그 달고 있는 게 아니죠. 화성시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그 맛있는 쌀. 예, 햇살들이 마크 달고 있는 수양미. 수양미는요, 어,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신 쌀이에요. 아까 백진주는 남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수양미는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신 쌀입니다. 왜냐, 이 쌀은 구수하면서 어, 고들고들 하면서 어, 찰진, 그게 잘 어우러져 있어요. 잘 어우러져 있는 그게 매력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 수양미 찾으시는 주부님들이 아주 그 맛에 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수양미. 이 수양미 너무 인기 있어서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어, 구매 못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왜냐, 농산물이다 보니까 한해 수확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6월달부터 품절 계란이 일어나서 수양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때부터 구매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 믿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는 수양미 부부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십니다 어떤 쌀을 살지 고민이시라면 가장 무난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 수양미 구매하신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네이 찰진쌀, 이 찰진쌀은 철진살, 이 음,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찾으세요. 이거는 백진주, 그다음에 찰산미호, 어, 그다음 수양미 이런 식으로 찰진 순서가 가거든요. 이게 중간 정도 찰기를 갖고 있어서요. 백진주 다음으로 찰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어, 수확량이 많아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시 백진주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거 따지시는 분들은 요백그 찰진 쌀 미호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 일반 식당에서도 많이 주문하세요. 일반 식당에서 재료 많이 따지시는 분어 일반 식당 중에서 물론 가장 저렴한 쌀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보다 좀더 좋은 재료를 쓰고 싶은 식당 사장님들 이 찰진 쌀 미호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압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요것만 보셔도 이제 사그쌀 선택하시는데 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백진주는 남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가장 찰지기 때문에 가장 소화가 잘 돼요. 수양미는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고들고들하고 구수하고 찰짐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가장 인기가 있다. 두분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신다. 그리고 찰지 쌀 미호는 어떤 분들이요?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 가격적이면서 맛있는 거 따지시는 분들은 찰지산미오 구매하십니다. 요세 가지 제가 위에 들고 있죠? 네, 햇살 가게 마크 딱 보시고 저희 백진주, 수양미, 찰지산 중에 선택하시면 가장 무난하게 맛있는 쌀 구매하실 수 있어요. 왜 저희 햇살 가게에서 구매를 해야 될까요? 네, 그 이유는요. 저희 햇살 가게는 생산자 직송이에요. 믿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독증 RPC 그곳에서 바로 직송해서 드리는 햇살 가게예요 햇살 가게는 에제 얼굴을 걸고, <웃음> 왜요? 제 얼굴. <웃음> 네. 아,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제 네, 이름 걸고, 그리고 제 햇살 가게, 반짝반짝한 우리 햇살 가게에 제 햇살미남 얼굴 걸고, 이 네, 권해드립니다. 아, 저희 이찰산 백진주, 수양미, 이 쌀을 그, 생산하는 독장 RPC. 어, 공장은 GAP 마크를 달고 있고요. 생산자 인증, 생산자 우수 생산자 인증 마크를 달고 있어요. GAP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런 인증 마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 그런 인증 마크가 없는 곳에서 구매하시는 거, 일반 포대자리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장돼서 그렇게 인증된 곳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품질이 좋겠죠. 깨끗하겠죠. 이물질 없겠죠. 관리되고 있는 곳에서 생산하신 생산한 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경기미라는 거, 그리고 간척지쌀이는거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간척지쌀, 경기미. 음, 백진주쌀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기능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여러 전국에 보급을 했어요. 전국 보급을 했는데 어디 쌀이 가장 맛있겠습니까? 물론 가장 유명한 거원주가 제일 그 지역에서 처음 개발했던 곳이 가장 유명할 수는 있는데 맛있는 쌀은 경기미입니다. 경기미, 경기미. 왜요? 일교차가 크잖아요. 일교차가 큰 곳, 농산물, 은 과일이든 뭐 채소든 이런 쌀이든 이런 농산물들은요. 일교차가 커야지 맛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쌀, 경기미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이에요. 남양만 간척지 쌀, 간척지 쌀이 맛있는 이유가 무엇인 가냐면 우리 강에서 하구에서 쭉 내려오면 무엇이 쌓이나요? 바로 위에 상류에서부터 쭉 내려온 퇴적물들이 하구에 쌓이잖아요. 그 하구에 쌓이고 쌓이고 쌓인 게 서해안 그 뻘이고요. 그 뻘을 간척해서 만든 게 간척지고요. 그 간척지에는 온갖 영양분이 다 있는 토양이 있는 거고요. 그 토양에서, 음, 농업을 지금 생산을 한 쌀, 간척지 쌀, 간척지 쌀, 뭐가 맛있을까요? 토양이 좋으니까 토양이 좋으니까 쌀도 맛있겠죠. 그래서 간척쌀, 간척쌀 하는 거고요. 해안가, 경기도 이세 가지만 보셔도 이 쌀이 맛있다, 품질이 좋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햇살 가게에서는 경기미, 해안가, 화성시, 그리고 간척쌀 햇살들리 마크 그딱 박혀 있죠. 지자체에서 막 보증하는 그 쌀입니다. 여러분 지자체에서 아무나 이 햇살들이 마크 주지 않아요. 햇살 가게에서 구매하세요. 햇살들이는 햇살 가게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좀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백진주살은요 음... 어, 경기도, 지금 경기미 백진주쌀이라고 써있죠. 경기미 백진주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지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간척지쌀이라는 거 강조해드립니다. 어, 백진주쌀은 2002년도에 우리 농업진흥청에서 품종개량해서 등록한 쌀이에요. 군의 종자원에 등록된 쌀이어서 어, 2 0 0 0년대 들어와서 이 찰진 맛을 우리나라 성품인으로 불러일으킨 그 주역입니다. 그전에는요, 예전에 개발된 그 일본 쌀들을 그 먹고 있었어요. 막개발이라든가 고시가리 이런 거. 예전, 언제적이냐면, 1950년대에 개발했던 그 쌀입니다. 1950년대면 6.25 때에요. 6.25 그때 개발된 쌀을 그때까지 예전에는 많이 드셨어요. 왜냐? 그때는 예전에 이제 산업 여군이던 분들이 이제 추억의 어린 그 맛에 이렇게 드셨었는데, 이 쌀을 드시고 나서 더 이상 그쌀 찾지 않습니다. 왜냐? 가장 찰진 쌀, 백진주 쌀이거든요. 백진주 쌀은 가장 찰져요. 일반 맥쌀 중에서 가장 찰져요. 그래서 쫀득쫀득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이 쫀득쫀득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이 특징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남성분들이 이쌀 가장 많이 사시거든요. 일하는 남성분들이 일할 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불편해지잖아요.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입맛도 떨어져요. t 에 왔을 때힘 쭉, 어깨 힘 빠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일반 맥살 집에서 줘버리면, 물론 이제 고마우니까 잘 먹죠. 하지만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부룩해지고, 금방 또 이렇게 쓰러져서 자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되는 속이 편한 그 백진주 쌀을 여러분 집밥을 딱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 분힘 납니다. 속이 편안하기 때문에 능률도 올라갑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햇살 가게 통계를 보면요 이 백진주쌀은 남성분들이 주로 찾으세요 왜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이 백진주쌀 구매 많이 하세요 아네 어, 안녕하세요 어, 처음 구매하시는데 맛있으면 좋겠다 당연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구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방송하는 맛이 있어요 <웃음> 구매 이렇게 중간 중간 라이브 중간 중간에 계속 구매해 주시고 이렇게 채팅 넣어주시는거 정말 하트하트 하트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춤출 수 있어요 <웃음> 네, 아 하트 너무 감사하고요 구매 감사합니다 아 어디까지 했죠 네 어, 너무 반가워서 고맙고 네, 그래서 제가 어, 정신을 잠깐 일했는데 어디까지 했죠? 네 어, 소화가 잘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보다 소화 능력이 떨어지신는 어르신 네, 부모님 아버님한테 일사를 선물로도 많이 드리세요. 왜냐 부모님들은 약간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 주사를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소화 어, 능력에 떨어진 분들한테 우리 보그 자식들이 선물을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야 보내준 쌀 너무 잘 받고 맛있게 먹었다 쫀득쫀득하더라 예 이렇게 바로 전화옵니다 바로 바로 어, 피드백이 오는 그쌀 진주 쌀입니다 아버님한테 선물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 라는 말들습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어, 그리고 이 백진주 쌀은요 어, 다른 것보다 어,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그 소화 능력이 약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속에 부담을 덜 주니까 그리고 어, 어르신 담요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잡곡밥을 섞어 드세요 잡곡밥을 섞어 드시는데 일반 맵쌀에다 잡곡밥 섞어 드시면 진짜 못 먹어요 너무 거칠어서 아, 모래알 씹는 느낌이죠. 네, 개, 제가 기사 하나 보내, 보여드릴게요. 음, 네, 아이 기사가 있는데 너무 어, 커서 제 얼굴 가리네요. 조금 내려볼게요. 네. 헉, 구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구매해 주신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지금 이 기사를 보면 백진주 쌀이 당뇨에 유용하다 라고 써 있어요 당뇨에 유용한 쌀 백진주 쌀 이렇게 딱써 있죠 여러분 제가 의약품 파는 거 아니니까 뭐 당뇨병에 완전히 완치되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유용하다 왜냐 잡곡밥 많이 드시잖아요 당뇨에 좋은 게 뭐예요 잡곡밥 그리고 그런 것들 같이 밥을 먹다 보면은 잘못 먹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맛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근데 이 백진주 쌀은 쫀득쫀득하게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잘 어울려요 그래서 밥을 잡곡과 밥을 먹을 때 도움을 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당뇨에 유용하다 라는게 이 기사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당뇨 있으신 분들 잡곡밥 드시는 분들 바로 이 백진주 쌀 구매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백진주랑 찹쌀이랑 화렴미랑 같이 먹어요 화렴미랑이 백진주 쌀 먹으면 그 거친 맛이 없고 그냥 부드러워 그냥 맨밥 먹는 그 느낌이에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드셔보시길 제가 권해드려요 아이고 이건 또 제가 약간 내려볼게요 제 얼굴을 다 가리고 있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가려서 좀 내려가려니까 건... 들어가네요. 될까요? 제가 얼굴을 이렇게 들고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찰 어, 찹쌀이랑 미호쌀이랑 일반 추청쌀, 그러니까 예전에 개발됐던 그 쌀을 그 실험한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는 뭘 뜻하냐면 탈질수록 아네 잠시만요 아 찹쌀 안녕하세요 찹쌀 문의 하신 네 찹쌀 찹쌀도 맛있죠 찹쌀은 어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하세요 그리고 그 자료가 필요한 음식에도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 일반 맥쌀에다 찹쌀을 섞으시면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네, 찹쌀 섞어서 드시면 도움이 조금 되고 그리고 뭐 약식이라든가 뭐, 고급에 네, 반갑습니다 약식이라든가 약밥 그리고 뭐 삼계탕 식혜 이런 데 많이 쓰시죠 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이 찹쌀 많이 구매하세요 일반 쌀에다 섞어 드시기 위해서 왜냐 찹쌀이 가장 소화가 잘 되거든요 여성분들이 한달에 한번 음, 그날이 오면 아무래도 그 도움이 필요하겠죠.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때 도움되는 것이 바로 이 찹쌀 같이 찰진 쌀이다. 요 미우 도표를 보시면 찹쌀이 가장 어,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고들고들한 일반 그 추창사아케바 이런 거 일반 맷살이 우측에 있습니다. 요 뜻이 뭐냐면 바로 찰질수록 어, 보관성이 좋다는 거예요. 보관성이 좋다는 거는 음, 그 밥맛을 오래 유지한다는 거고요. 오래 유지한다 하는 것은 이제 시론에서 어, 났을 때그 밥맛이라든가 쌀알 모양이라든가 그 쫀득함 이런 식감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백진주도 마찬가지죠. 백진주가 요미호랑 찹쌀 중간에 차기를 갖고 있으니까 제일 찰진다고 그랬잖아요. 요것이 어떤 걸 뜻하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 밥을 할때 우리 주부님들 아니면 아버님들 밥을 할때 한꺼번에 되게 많이. 밥을 하잖아요 물론 제일 이만큼 이만큼씩 밥을 하는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예, 그 보관하는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 번거롭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이만큼 이만큼 하는게 아무래도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이 도표가 너무 가려서 그냥 지워야겠네요네 어, 번거롭지만 그 그 때, 그 때, 이렇게 해먹기는 좀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한꺼번에 밥을 많이 해서, 냉동, 냉동실에 소분해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어, 보관이 쉽고, 그리고 이 찰진 밥을 그때 냉동해서 이렇게 해동해서 먹으면 밥맛이 좋기 때문이에요. 일반 맵살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밥맛이 없어요. 이건 상식이죠. 냉동했다 해동하면 어떤 거든지 밥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찰진 쌀은 백진주 같이, 찰쌀 미우 같이, 찹쌀 같이 찰진 것들은요, 냉동했다 해동해도 맛있습니다. 처음 했던 그맛 그대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도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엔 수양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수양미 같은 경우에는요, 아, 어, 골든킨 3호라고 품종명이 있습니다. 이 수양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들이, 햇살들이 마크를 달고 있어요. 햇살들이는 화성시 지자체의 어, 브랜드 쌀입니다. 화성시 지자체 쌀. 화성시 지자체에서 맛을 보증하는 아이 쌀은 정말 우리 화성시 브랜드를 달고 있어도 부럽지 않다 품질 보증하는 쌀입니다 여러분 화성지 브랜드 쌀 수양미 많이 구매해 주세요 맛있으니까 여성분들 주부님들이 특히 가장 선호하시는 그 쌀입니다 이 수양미는요 맛이 어, 구수하면서 고들고들하면서 찰짐이 어우러져 있어요. 어우러져 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어우러진 맛을 너무 좋아하세요. 향도 너무 좋고 쫀득쫀득하고 고들고들함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아까 백진주는 아주 찰지다 그랬잖아요. 아주 찰진 그 맛을 여성분들은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수양미를 구매하셔요. 이수양미가 바로 그 어우러진 고들고들함에서 찰짐이 잘 어우러진 부드럽고 구수하고 그쌀입니다 요 쌀은요 너무 너무 유명해서 요리사분들도 많이 쓰고요 일식 초밥집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 초밥집은 약간 알이 하나하나 살아있으면서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 초밥에 많이 쓰는 쌀이 바로 요 수양미입니다. 수양미 초밥에 들어간 쌀이 요 수양미다. 일식집에서 많이 써요. 여러분들께서 어 혹시 그 일식집에 가서 요 초밥에 들어간 쌀이 어떤 거예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면 수양미라고 답을 합니다. 옛날에, 뭐, 고시가리 뭐, 이런 걸 썼었는데, 이젠 그런 사람 안 써요. 이 수양미 씁니다. 어, 어, 요 수양미 같은 경우는요, 4kg짜리 포장도 있어요. 어, 어, 집 집밥을 매일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어, 의도치 않게 이제 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집안, 집 가족이 소수여서 많이 그 10kg 갖다 놓으면은, 몇 달씩 먹는다. 그러신 분들에게 이 4kg짜리 추천드립니다. 이 4kg짜리 같은 경우는요, 지퍼팩 포장이 되어 있어요. 지퍼팩 포장. 그래서 이 지퍼팩 포장이 되어 있어서, 어, 우리가 쌀을 사면 밀폐용지에 담아놓잖아요. 밀폐용지에 담아놔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는데, 밀폐용지에 담아놔야지 그 신선함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이 4kg짜리 이 수양미 쌀 상품은 포장이 밀저 지퍼백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퍼백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폐용기에 따로 담아놓으실 그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4kg이기 때문에 들기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 주부님들이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선물해 줄때요 4kg짜리 두개 많이 선물해 주세요. 왜냐?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걸 딱봤을때 들기 힘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4kg짜리 두 개로도 많이 선물해 준다. 제가 설명해 드려요. 왜냐, 그 제가 고객님들이 이렇게 후기를 많이 쏴 주시더라고요. 이 4kg짜리가 부모님들한테 선물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부모님들이 이 4kg짜리 되게 만족할 하때 들기 편하다고요. 라고 후기를 써 주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좋은, 효도하기 좋은 이 효도쌀. 효도쌀 삼총사가 있습니다. 아, 효도쌀 삼총사. 제가 옆, 위에 들고 있죠? 백진주, 수양미, 찰진쌀, 미호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살이이 수양미 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장 선호하신 쌀이에요. 이 수양미만 먹으면 앞으로 다른 사람못 먹을 거예요. 이 수양미는 2016년에 나온 쌀이에요. 2016년에 나온 쌀이니까 아, 거의 얼마 안 됐죠. 이 종자는요. 한번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몇십 년 걸려요. 왜냐? 뼈 하나 그 키우는데 1년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성공하나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막 이렇게 교배시키고 막그 결과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골든킨 3호라고 되어있잖아 골든킨 3호. 골든킨 3호라고 되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 어,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수양미 쌀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보시면 찰진쌀 순서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어 아까 백진주는 굉장히 찰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찰진쌀 미우는 중간에 있고 여기 수양미가 고들고들한 그쪽에 있죠. 네네. 그래서 약간 고들고들하면서 찰지면서 구수한 이게 잘 어우러져 있는 쌀이기 때문에 이 수양미를 많이 찾으신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네. 아 그리고 요 효도쌀 삼총사 중에서 마지막 막내의 찰진쌀 미호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찰진쌀 미호는요. 여러분 아,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 찰진 맛있는 신품종 쌀입니다. 이게 가장 그 최근에 나온 쌀이에요. 2017년에 국립종자원에 등록이 된 쌀이고요. 이 쌀이 그 대기업에서 그리고 많이 쓰시는 사람, 큰 식당에서 많이 쓰는 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도표 보여드렸었잖아요. 도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도표를 보면 미호 쌀 가지고 그 실험을 한 건데 이 미호 쌀이 어, 다른 쌀보다 찰지기 때문에 보관성이 좋아요 오래 그 실온에놔도왜 식당 같은 경우는 밥을 받으러, 오기 받으러 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밥맛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 식감, 쌀알의 모양 이런 게 유지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냉동했다 해동해도 맛있는 쌀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 해서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쌀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식당 배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쌀이에요 식당에서 맛있는 쌀 써야죠 맛없는 쌀 쓰면은 그 회사에서 그 밥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사원들 생각하시면 이 맛있는 쌀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쌀백규모 식당에서 많이 주문을 하세요 아마 이런 즉석밥 이런거 생각하시면 품종이 다이찰진쌀 미호일겁니다 어 그리고 일반 한정식집에서 많이 주문하시는 쌀이 요 백진주랑 수양미를 같이 포장한 상품을 많이 주문하세요. 아까 한정식당에서 이제 돌솥밥 같은 거, 어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외식을 해서 고기를 먹든 어떤 걸 먹든 할때 가장 그, 말무리를 많이 하는 게 고기 먹고 나서 마무리 뭘로 드시나요? 돌솥밥이라든가 공깃밥 아니면 볶음밥으로 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죠. 네. 우리 그 고깃집에서 아니면 한정식에서, 한정식 양에서 뭐 반찬 요리 중심이 많이 나오고 밥은 약간 보조적인 역할인데 약간 기름진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어 약간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조 요리들이 밥 같은 그런 것들이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부룩하고 궁합이 잘안 맞겠죠. 포장에서 많이 쓰는 쌀 바로 백진주와 수양미입니다. 여기 합포장에서 한정식당에서 특히 많이 주문을 하세요. 고깃집에서도 많이 주문하시고요. 을 반반 이렇게 섞게 되면 아니 7대3으로 이렇게 섞게 되면 밥 맛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 기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여기 보시면 어, 과학 실험 마듯이 밥을 짓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죠. 네? 요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리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주 많은 요리 재료를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가장 맛있는 밥을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요리사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더니 가장 맛있는 쌀이 바로 백진주랑 수양미더라 라는 결론이 있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돌솥밥을 했을 때 가장 맛있더라 라고 하는게 이 기사의 결론이에요 너무. 얼굴 가려서 조금 밑으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이렇게 네, 기사에서 도 보이듯이 백진주랑 수양미를 한꺼번에 섞었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이 상품을 많이 구매하세요 집에서도 이 상품을 가지고 밥을 저희는 그냥 반반해서 먹어요 7대3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반반해도 별 차이가 없어서 반반해서 먹으면 진짜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꿀맛이에요. 꿀맛. 이거 먹고 일반 맵쌀못 돌아갑니다. 어, 밥을 할때 박박 씻어서 하시면 더그 밥맛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흰물이 바로 약간 텁텁하게 만드는 그 전분 성분이라서 이 텁텁함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그 전분물을 다 빼고 흰물이 흰 나올 때, 그대로 그 투명한 그 물이 나올 때까지 쌀을 씻어서 그 밥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사에서도 그렇게 요리를 한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맛있는 쌀 바로 수양미 백진주이 상품 구매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게 훨씬 저렴한 거 아시죠? 여러분, 현명한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하트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아, 그 저희 그 고정 거래 케어 중에서 이조 쌀... 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일반 식당들은 그싼 것만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더가성비 그 조금 좋으면서 재료가 좋은 품질이 좋은 이런 거를 선택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식당에서 맛집일 확률 높은 곳은요. 대부분 재료를 좋은 것을 쓰는 곳이에요. 재료를 좋은 걸 쓰는데 맛집일 확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확률이 훨씬 적겠죠. 맛집일 확률일수록 재료를 좋은 거 써요. 이 칼국수 집에서 거의 그 쌀이, 쌀을 계속 구매를 하시는데 칼국 집에서 밥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칼국 집에서 메인은요, 칼국수 집 밥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요만큼, 요만큼, 전체면 한 요만큼 쓸 거예요, 밥을. 밥한 공기가 얼마나 그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밥, 항공기에 많은 좋은 재료를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원 영통에 계신 분들은 이 대머리 칼국수 혹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밥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별 다섯 개의 맛집입니다, 여러분. 어, PPL 아닙니다. <웃음> 네. 그리고 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원 봉담에는 이 갈비꽃 사장님들도 어, 저희 그 집에서 백진주 수양미를 많이 구매하십니다. 왜냐? 고기가 약간 기름지고 소화가 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백진주랑 수양미가 소화가 잘 된다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강조해드렸죠. 고기랑 궁합이 잘 맞는 쌀. 네. 그래서 고깃집에서 요리사분들이 수양미 백진주를 구매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밥을 해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한다. 맛집일수록 좋은 재료. 일반 싼거 쓰지 않아요. 맛집일수록. 좋은 재료 씁니다 좋은 쌀 씁니다 어디에서 햇살 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햇살 가게에서 백진주랑 수양미 구매하십니다 많은 식당에서요 어 일반 우리 주부님들도 이 이런 좋은 고기라든가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르신들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남편분들 특히 남편분들이 그일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소화 잘 되는 쌀 백진주 수양미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요? 햇살 가게에서요, 여러분. 예, 오돌이 일식당이 예, 우리 삼패동 가는 삼패동에 있는 일식집인데요. 아, 요거는 이곳은 진짜 한강변에 있어서 풍경이 아주 멋진 곳이에요. 어... 아마 그 서울에서 이제 남양주 쪽으로 이제 외식하러 나들이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시는 그 방문해 주시는 식당일 텐데요. 이 모더리 일식집은요, 어 워낙 그 풍경이 좋기 때문에 그그 그 풍경 때문에 많은 연인분들, 가족분들이 데이트하러 오십니다. 그곳에서 쓰는 일식당에서 쓰신 초밥용 쌀, 어떤 쌀쓴다고해 수양미요. 수양미를 구매하시는 그 식당들은 대부분 보면, 쌀하고 고기랑 궁합을 잘 맞추시는 이 호텔 주방장님이 이제 30년 경력에, 어그 호텔 주방장님이신데, 인류, 그어 호텔 주방장 출신이신데, 무조건 수양미라고 합니다. 왜냐, 고기랑 일식 초밥이랑 너무 궁합이 잘 맞아서요. 여러분 맛있는 쌀. 요리사들이 선택하는 쌀이 바로 이 수양미예요. 구수하고 찰지고 고들고들한 것이 잘 어우러져 있는 쌀. 바로 수양미. 참도 좋아요. 햇쌀들이 마크. 경기도 화성시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그 쌀. 어디서요? 경기도 화성시 간척지 쌀. 햇쌀 가게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햇쌀 가게에서 지금 구매해 주세요. 여러분. 어 농산물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그 생산지를 어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잘안 보여서 제가 <웃음> 좀 내렸습니다 생산자 직송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GAP 마크가 보이시죠 GAP 생산 우수 생산자 인증 시설이에요 이 마크가 있는 곳은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곳입니다 아무나 이 GAP 마크 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바로 생산자 직송해준 햇살 가게 상품을 지금 구매해 주십시오 어디에서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그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굴이 안 보여서 조금 내려봤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지만 위에 부분이 이제 서울이고요. 위 밑에 포인트되어 있는 곳이 경기도 화성시예요. 이 화성시 남양만 간척지 태양가에 접해 있어서 일교차가 크고요. 그리고 간척지이기 때문에 토양이 아주 좋습니다. 영양분이 잘 퇴적된 그곳에 바로 간척지가 들어섰고 그 간척지 위에서 농사짓는 농민들과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그 이익이 가는 유통, 유통, 다른 대형 유통사들한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아, 여러분 농민들한테 힘을 주십시오. 농민들한테 이익을, 이익이 을익이 가는 생산자 직 계약 농민들과 계약재배하는 그곳에서 생산한 곳, 쌀, 이 쌀가게에서 지금 구매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미, 화상식쌀, 간척식쌀, 일교차가 큰 곳. 바로 농산물이, 와, 품질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찹쌀도 같이 팔고 있어요. 찹쌀은 아까 채팅으로도 어떤 분이 물어보셨었는데요. 이 찹쌀은 아주 찰지기 때문에, 어, 소화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찹쌀로만 드실 분도 간혹 계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이 오시잖아요. 그날 오실 때 많이 민감하고 속이 불편하시죠. 왜냐, 민감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속이 잘 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찹쌀을 많이 사서 드세요. 왜냐, 어, 찹쌀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어 혹시 음 민감해서 밥이 입이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으면요. 이 찹쌀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 찹쌀이 바로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좋아요. 왜냐? 민감한 여성분들 이 찹쌀 드시면요. 속이 편안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하루의 활력이 돋습니다. 밥을 든든히 드셔야지 잘 드셔야지, 소화가 잘돼서야지 하루가 잘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이 찹쌀 드셔서 한번 섞어서 드셔보거나 100% 드셔서 한번 보세요 물은 약간 덜 넣으셔야겠죠. 찰지기니까. 그리고 이 찹쌀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발효도 잘 돼요. 발효가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발효가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바로 식혜, 막걸리 뭐 이런 발효 음식들 있잖아요. 발효 음식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찹쌀입니다. 이 찹쌀, 요리 재료로도 많이 들어가요. 삼계탕에도 많이 들어가죠. 삼계탕 고기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멧살 넣는 게 아니라 이 찹쌀을 넣어야 된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일반 멧살보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음식궁합을 맞춰서 찹쌀을 삼계탕에 넣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파래도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찹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구매하세요 네, 그리고 어, 벌써 이렇게 하트 그...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찹쌀. 네. 아이고야. 찹쌀 모양이 이렇게 하얗죠. 하얀 특징이 있습니다. 찹쌀이 이렇게 하얀 특징이 있는 이유는요. 아, 쌀은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밀로스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찹쌀은 아밀로스 성분이 거의 없어요. 5% 이하거든요. 그래서 아밀로펙틴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쌀알 모양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쌀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이 특징을 이 찹쌀 현미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현미의 특징도 다 갖고 있어요. 현미의 특징이 영양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당뇨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고 <웃음> 건강식이죠. 어, 찹쌀 현미는 음, 저는 지금 그 현미 100%로, 이 찹쌀 현미 100%로 이제 밥을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찹쌀 현미 100%로 저와 함께 같이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죠. 다이어트 100% 가능합니다. 이 찹쌀 현미만 드시면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살을 빼고 있는데 이 찹쌀 현미 100%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찹쌀 현미 100%로 한번 다이어트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요. 어, 찹쌀 현미가 그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가 아, 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이고요. 영양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어, 영양소가 좀 결핍될 수가 있는데, 이 합설 혐의는 소화도 잘 되면서 영양분도 많아요. 식이섬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 다이어트제, 비싼 다이어트제 많이 있죠. 그거 가성비 떨어지죠. 물론 좋은 거 알아요. 뭐 효과 가 좋죠. 근데, 가성비를 좀 따져보세요. 그 비싼 걸 드시는 분이 저가 같으면 이찹쌀미를 100%로 도 먹겠습니다. 찹쌀미 100%로 드시면 다이어트 당당합니다. 성공합니다. 비싼 다이어트제 필요없어요. 이 찹쌀미 100%로 드셔보세요. 어, 여기다가 이게 찹쌀미가 약간 너무 꺼치다 생각하시는 분은 원래 이 찹쌀미가 찰지기 때문에 꺼친지 않는데 그런 느낌 있으신 분들은 수양미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수양미 섞어서 드셔보시면 그 맛이 또 괜찮습니다. 간혹 너무 이제, 그, 거치다 싶으면 저는 수양물을 섞어서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이 식이섬유가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가 내장에 있는 노폐물을 쫙 끌어 당겨서 밖으로 배출해버리잖아요. 배출해버리죠. 이 식이섬유의 특징이, 이 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이 특징이 여러분들, 1 0대들 자녀분들이 있으신다면, 요 찹쌀한미를 섞어주셔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그 고민이 뭐냐면,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외모 고민 있잖아요. 이 외모 고민, 특히, 이찰 현미 섞어주면 찰지기 때문에 밥을 먹는데도 그 거부감이 없거든요. 학생들이 이찰 현미를 섞어서 먹, 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변비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노폐물이 제거된다? 그러면은, 그 몸이 좋아지겠죠. 피부도 좋아지겠죠. 피부 트러블도 별로 없어지겠죠. 여러분. 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어, 재료 하나만 바꿔 주셔도 돼요. 그리고 GI 지수가 낮잖아요. 현미의 특성상 이 GI 지수가 낮거든요. GI 지수가 낮다는 거는요 꾸준하게 이그 흡수가 된다는 거고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머리 많이 쓰잖아요. 포도당 천천히 꾸준하게 계속 올려준다는 거예요. 흡수가 천천히 되는, 되면 뭐가 좋아요? 집중할 때 포도당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으면 공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공부 더 잘할 수 있어요 집중력에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어, 집중해야 될때 머리가 뭘 쓰죠 포도당 에너지 원인을 쓰죠 근데 포도당을 계속 꾸준하게 올려 줘야 되는데 일반 밀가루가 좋겠습니까 이런 찹쌀 미 같이 g i 지수 낮은 게더 좋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밀가루는 어, 확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 g i 지수 낮은 찹쌀현미 찰현미 이걸 드셔서 구매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밥을 섞어서 주시면 공부할 때 아주 포도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제 스스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어, 그리고 어, 제가 아까 그 수양미랑 어, 차련미랑 섞어서도 먹는다 그랬잖아요. 100%로 먹다가 약간 질다 싶으면 이 수양미를 섞어줘요. 수양미 자체도 맛있기 때문에 이 차련미랑 섞었을 때 궁합이 좋습니다. 차련미도 맛있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지만 수양미도 고소하면서 이 맛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시는 게 저렴해요. 따로따로 사시면 더 비싸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하나 플러스 된 상품이 있는 겁니다. 어떤 주부분이 저한테는 문의를 남겨서 같이 파는 상품은 왜 없나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싸게 주문하세요. 지금 주문하세요. 햇살가게에서. 햇살가게에서 지금 주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차렴미가 찰지기 때문에 일반 맵쌀에다 섞어서 드셔도 괜찮아요. 찰진 현미기 때문에 일반 현미가 아니에요. 차렴미또이 행복이 된 경기미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차렴미기 때문에 일반 맵쌀에 섞어도 괜찮아요. 가성비 따지시는 분은 이 상품 구매해서 어, 해주시기 바래요. 그렇죠? 그리고 소화가 잘안 되시는 여성분들, 주부님들이 이 수양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번 오는 그때 이 찹쌀 섞어서 주시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가 속이 편해요. 그래서 일상 생활할 때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속이 편해야지, 밥이 소화가 잘 돼야지, 밥, 집밥이 좋아야지, 일상 하루가 좋습니다. 하루가 좋아야지 1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소화가 잘안될 때, 찹쌀 섞어서 주세요.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게 저렴해요, 여러분. 구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어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생산지에서 이렇게 그 오는 걸 저희가 동영상으로 짧게 만들어봤는데요. 저희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요 쌀을 어, 수매를 해요.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가을에 수매해서 어, 저렇게 통백에다가 한 포대가 톤이거든요, 앵귤톱 통백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이로에 보관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공장이 스테인레스 재질로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깨끗한 시설에서 가공을해서 리피 마크도 있니까요. 으 그리고 어, 품질 검사를 일일이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쌀인지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인증을 다 받아요. 그리고 품질 검사를 동아대 생산 시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바로 어, 주문이 배송이 된다는 거 제가 알려드립니다. 바로 어디서요? 햇살들이 마크가 딱 있는. 우리 독점 RPC에서 우리 햇살 가게에서 바로 쏴드립니다. 햇살 가게에서 지금 주문해 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그 음 네, 부부님들 중에서 이제 적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전기밥솥 없는 분들, 전기밥솥 있으시 분들은 참살 가게 자어 약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냥 섞어가지고요. 면기 밥제 키만 하면은 끝나요. 진짜 간단합니다. 찹쌀로 약식을 만들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어아요 어리신 아이한테, 아기, 어렸다고 그런 거 먹이시는 겁니다. 찹쌀 거보 집에서 아이와 함께 너무 식지 않으면 아이도 할수 있어요. 이런 거에다가 생기름 조금 나와서 이만하면 되시는 거야. 이 삼십 번 그대로 정지 마시면 딱 이십만 원면도에 삼십 분 정도. 예전에는. 드시는 밥중에서밥 그 많이 하시잖아요. 이 속밥 이것도 참 쉽고 맛있어요. 요즘에는 인덕션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는 인덕션이 없고 일반 가스렌지에다 해서 많이 드시는데 인덕션 쓰시면 그 타이머 설정하는 게 간편하기 때문에 까끗을 어, 계속 주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타이머 따로, 따로 맞춰놓고 막 이렇게 하시 잖아요. 근데 인덕션은 파력이 일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타이머 설정이 쉽기 때문에 금방 수있게요 이 토마토 숯밥은 아주 결식이에요그 토마토의 캥거한 맛. 어, 그리고 올리브유 있잖아요.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굳이 이걸 따로 델러드 어, 이런 게 뿌려드시지 마시고, 밥이랑 그냥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엄청 그 맛있는 음, 우리 어, 밥을 드실 수어요 돌솥밥을. 어, 지금 엑스트라 버진에다가 간단하게 소금 후추 넣어서 간장 그, 여기, 기름장 만드는 거예요. 어, 엑스트라 버진 그, 저기 올리브유 자체가 굉장히 시선, 신선한 그 기름이기 때문에 몸에도 좋아요. 어, 올리브유가 몸에 좋은 건다 아시죠? 그리고 우울증 예방도 되고요. 굉장히 좋은 이 기름입니다. 의사들은 이 올리브유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올리브에 유 이런 토마토 소박 해서 드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솥밥에다가는 구수한 수양미라든가 백진주살이 잘 어울리죠 이 수양미랑 백진주살 이 토마토 솥밥 꼭 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어, 이 토마토 솥밥 같은 경우는요 별식으로 특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남편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아 소리가 이렇게 큰지 몰랐네요. <웃음> 네, 어, 저는 새우를 되게 좋아해요. 새우를 좋아해서 새우 가지로도 이제 박을 많이 해먹거든요. 새우 가지 속박 한번 시켜보세요. 네, 미리 한번 볶아놔서 쌀 나눠 먹어서. 왜냐면 하 시간 좀 단축시키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익는 시간이 좀길지 않아요. 가지 같은 경우. 그, 새우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이게 탱글탱글한 맛을 즐길 수가 있고. 약간 저렇게 미리 한번 기름에 볶으시면 약간 꼬들꼬들하면서 부드러운 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에다가 약불에다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양념장은 끄치면 간단한 걸로 해요. 그 올리브 올리고당에다가 그 간장 그리고 그 이렇게 파 썰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넣고요. 어 이렇게 약불로 조금 들 드시고요. 다가 마지막 뜸 드리기 전에 이제 그 새우를 넣고 하시는 거야한 5분 정도 하시고 뜸 드리시고 그러시면 5분 정도, 정도 약불을한번더 하시고 뜸을 또 5분, 10분 정도 더, 10분 정도 더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김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김이 이그솥밥에 너무 잘 어울려요. 구수함에 구수함을 더 했다고 할까요플러스에 플러스 치킨은. 음식궁합이 잘 맞는 거는요. 어, 즐거움에 즐거움을 줄수 있는 거. 그리고, 좋은 거에다가 좋은 거. 고기랑 백진주 같이, 그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것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맛있는 거에 맛있는 것도 괜찮고,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고, 할때 이렇게 음식궁합을잘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어, 여러분 그 백진주랑 수염이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백진주는 요 백진주는요, 소화가 잘 되는 쌀이에요. 그래서 고깃집에서도 많이 구매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쌀이 이 백진주 쌀이에요. 백진주 쌀은 속이 편합니다. 소화가 잘 돼서요. 왜요? 아밀로스 성분이 거의 없어요. 아밀로스 성분이 9.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돼요. 이 소화가 잘 되는 쌀 어떤 분이 많이 찾으신다고 남성분들이 주로 왜 일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속이 불편하잖아요 소화가 잘안돼 그런 분들이 많이 찾으신 쌀입니다. 어르신들 아이들 많이 찾아요. 왜? 네. 소화가 잘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수양미. 이 수양미는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쌀이에요. 수양미는 고들고들 하면서 구수하면서 찰짐이 잘 어우러져 있는 쌀입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많이 찾으시고 효도 쌀로도 많이 찾으시고 선물로도 많이 네, 선물해 주는 게 바로 이 수양미 쌀입니다 여러분 수양미 선물해 주시면요 바로 피트 빼고 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구수해요 이런 밥 이런 쌀 처음 먹어봐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바로 피트 빼고 오는 그쌀 바로 이 수양미 지금 구매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찰진 쌀이 찰진 쌀은 수확량이 많아서 다른 쌀보다 훨씬 저렴하고 찰진 쌀입니다. 찰진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가격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찰진쌀 미호, 이거 경기미 찰진쌀, 이 쌀을 구매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많이 씁니다. 왜? 식당은 가성비도 많이 따져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제가 위에 들고 있죠? 호도쌀 삼층사예요 식당에서도 많이 쓰는 고급 쌀 고급 단일미 어디 있 경기미 간척지쌀이에요. 경기도 화성시 간척지쌀. 일교차가 심한 해안가 그쌀 바로 이햇살 가게에서 지금 주문해 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또 뵙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